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호터팡이요 제가 오늘 드디어 이 아마존 이 숲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생닭을 밧줄에 묶어서 아마존광에 떨어뜨려서 잡히는 생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큐 같은 거 보시면은 생닭 같은 거를 하나 딱 묶어가지고 아마존광에 딱 하면은 피라냐가 미친듯이 달려들고 물어뜨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 아마존 와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몰골이 지금 개 립창인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염 여러분 이게 지금 8일동안 자란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면도 한번도 안했어요 여기 한번 길러봤는데 네 돌아가자마자 바로 자를게요 리발로 같아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생닭이 없어서 닭을 건너편 빌리지 같은데 가가지고 공수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닭을 가지고 바로 한번 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빠치기 싫어요 같이 빠쳐서 피라하냐 밥대요 레스 참고 여러분, 오늘 스페셜의 마지막 영상이지만, 시내 에 나가서 하나 또 영상 찍을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는 악어도 팔고, 거북이도 팔고, 정말 미친 듯이 많은,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생물들을 팔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또, <웃음> 벌써 침 나오네. 먹어볼게요. 나삭 나삭 자, 여러분, 제가 닭을 달라고 했는데, 비라냐 잡으려고. 아니, 진짜 생각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 이거를 못 보겠다. 자 닭을 비틀고 있습니다. 어어어, 내가 생선 손질해도 저거는 진짜 못하겠네. 어, 아, 와. 어, 어. 자 이제 저 닭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요.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 생에 한국에서 태어나라 내가 꼭 키워줄게 피라냐 밥대로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요 닭을 들고 아마존 강에 빠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서 하는게 아니라 배를 타고 또 다른 포인트로 가가지고 거기에 좀더 많은 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 타러 가시죠 레쓰 고 헬레나 벤뉴 레쓰 고넷고너 유얼 아이 노말 고 <웃음> 다 해줘 그래도 캡틴 Let's go Let's go <웃음> 아, yes. 사실 저분이 진짜 헌터예요 Let's go oh, yeah.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저랑 부르님이나 캡틴 그리고 엘레나라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 장주 좋아하시는 분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주는 없어요 쑥스러워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Thank you 닭을 전달드리고 카누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queen. 와우, <웃음> 맨너 wow, 자, 여러분, 이제 배에 탑승할게요. Hey, what the fuck? Hey, no, you're n you o in front of me. 뒤로 돌아 자, 여러분, 롯데스입습니다 뒤에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아마존 한가운데 갇혔어요. 기름 부족인가? 자, 일단, 육지로 가서 어떻게 구해온다고 합니다. 뭘 구해요? 몰라. 일단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마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보다 컨텐츠가 먼 p 이야 캡틴, what happened? Oil. 아, oil, not g a s o n e n no, a s e o i l 오이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시니까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기름은 괜찮은데, 오일이 문제라고 합니다. t r a n s a 여러분, 오일가져왔습니다오일 오일 고치는 와중에 이분은 장주 찾고있거든요 Do you like Lee? 진짜로. 진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착 30분 했습니다 다시 목적지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이 피라냐가 좀큰 사이즈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밧줄로 하려고 그랬는데, 밧줄로 하면은 피라냐 이빨 때문에 닭 끊겨가지고 닭 손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런 와이어로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닭 피가 좀 고여있거든요. 피라냐 아이들이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피를 뿌리면은 집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먼저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와이어를 연결할 건데, 이거를 뚫어야 되겠죠? 그죠? 뚫릴까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오오오오오 자, 지금 딱이안 뚫려가지고. 그리고 어뉴 캡틴. 자, 이걸로 yeah. 관통을 한번 시켜 놔야 될것 같아요. 야, 야, 야. 캡틴 탈락 진짜 캡틴이 이제 오 oh, 와우. Wow. I'm scared. 야. 야. 어, 됐어, 됐어. 아, 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거짓말 엄청 잘하는데. <웃음> 나? <웃음> 자 캡틴 스스로 오고 있습니다 캡틴 헤미 우와 캡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요 줄을 한번 묶어주고 빠치기 전에 집벌넣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피해요 물이랑 좀 적셔서 자 와라 스맨 아무 물고기나 모여라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치킨 인더홀 다큐에서 보던 거 한다 와 진짜 다큐에서 보던 건데 아 우와 우와 여러분 옵니다 근데 결론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물어 뜯어야 되거든요 툭툭 치기만 하고 위에 와이어를 쳐요 좀더 있어볼까요? 네 오히려 저 납풀거리는 봉지를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닭은 아직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나왜 그래 머리? 왜 잘생겼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다시 넣어볼게요 첨벙첨벙 첨벙 첨벙 오와 미쳤어 겁나 뜨기 시작했어요 첨벙첨벙 하니까 신기하다 중량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딸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첨벙첨벙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가 저목 부분 있죠 저 부분만 뜯려고 그래 이거 봐봐 피가 저쪽에서 나니까 지금 목 부분만 뜯고 있어요 이야 미쳤다 미쳤어 <웃음> 아자 여러분 포인트 한번 반대편으로 이동해볼게요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웃음> 첨벙첨벙 흠집을 내야 되나 다게. 아, 예. 원래 영화나 다큐 보면 바로 달려들잖아. 얘네가 조심스러워요 생각보다. 아이, 다 계속 날라다니네. 여기가 일단 베스트인 거 같거든요. 얘네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물어 뜯어요. 물어 뜯는데 지배만 채우고 가고 있어요. 어, 오예야야야 이거... 물어 뜯는다. 물어 뜯는다. 아, 오 많이 왔다. 이거 많이 왔다. 아. 자, 그러면 살짝 이걸 대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봐야죠. 들어와, 들어와. 이게 웃긴 게 천방천방을 안 하면은 얘네가 안 물어요. 트라이오 보트. 뭐 아이씨 마이 보트 오케이 보트를 여기 대주신다고합니다 보트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땡큐 캡틴 자 여러분 보트 위에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봉 전봉 전봉 전봉 전봉 전봉 해야 진짜 오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없어요? 나 o <웃음> 네. 포인트 이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달려온다 달려온다 근데 가만히 있어안 물지? 이게 비계를 싫어하나? 어허자 <웃음> 여러분 <웃음> 지금 캡틴이 제안을 하나 뒀습니다 이 치킨 엉덩이에 틈을 좀 내보래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틈을 많이 내주실 거예요 vamos 오 오우. 이야, 오우. 야, 야, 야, 완전 달라. 오, 오, 들어, 잡았다, 잡았다. 들어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야, <웃음> 잘 어울어. 성당으로 잡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돼. 잡았어 아 이거 매티니스다 오 안돼 안돼 안돼 뒤에서 살살 밟아 아. 여러분 이 녀석이 매티니스라는 녀석인데 피라냐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동물사체도 뜯어먹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얘도 이빨이 엄청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보이시죠 밧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뜯고 낚줄도 그냥 다 끊어버려요 Can I use? Yo yo yo Thank you 여러분 여기다 넣고 요걸로는 계속 풀면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엉덩이 지금 뭐 나와 있잖아요 저런 거를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복 전복 몰린다몰린다 여기 여기 있네요 아 그걸로 유해할 때가버리네 해미. <웃음> 아 오오오 전봉 전봉 전봉 전봉 전봉 전 여러분 지금 안에 넣었거든요 캡틴 팔 괜찮겠지? 아아 아이 싱크 볼 축축축 자 여러분 여기 다게 좀더자 전봉 전봉 하고 와다 매티니스네 보이시죠 여러분 야나 근데 손못 넣겠어 아야 그래. 할수있어할수있어예예예할수있어할수있어오들어들어들어들어 <웃음> <웃음> <웃음> <있어. 웃음> 들어오 들어, 들어, <웃음> 들어. <웃음> 야헤 와 <해>. 캡틴 <웃음> 유야 <웃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웃음> 어 야야야 어이 아니 쟤는 다른 건데? 아, 안 되겠다. 손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네. <웃음> <웃음> 왜안 아, 넣어요? 왜안 왜 해요? 아, 메티니스 아니야? 아, 그래도 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말려. 몰리면 어떻게 나볼라고요 <웃음> 오, 캡틴 역시. 캡틴도 조금 사리인데. 와, 메티니스네. 아, 피라냐. 네. 아, 뭐리 있어요. 저도 처음 본데. 이빨 한번 볼까요? 오, 여러분, 얘도 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 캡틴, what is that? s a r d i n 그냥 정갱이라고 하나봐요. I want to 아. catch piranha. Little for more deep. 아, more deep, 더 깊게요. 아, 이거를 완전 찢어두고. 우리는 쎄다 피라냐. 아, 피라냐가 안에 들어가 있대요. 자, 이번에 더 깊게 쭉 넣어볼게요. <웃음>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피라냐가 엉덩이에 박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박쥐처럼 안 되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닭을 나와서 몰리는 거부터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육식 어종을. 이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체킹 해보라고 합니다. 들어갔나? 없어 없어. 육식 어종인데 손놓는 것도 신기하다. <웃음> <웃음> 어, 오, 오, 오, 오, 오, 오 뜯어 먹는다. 오, 진짜 그러네. 오, 어, 뜯어 먹어 뜯어 먹어. 다른 종류들이 왔어요 또. 오, 왔다 왔다. 오, 와와와 와! 와루 와, 와. 와, 잡았습니다. 자또 매티니스. Thank you. I want 피라냐. 너무 이쁘대. 야야, let's go there. 자 저쪽에서 피라냐를 저번에 <놀라> 잡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 저쪽으로.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코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거든. 요 얘들이 창자 쪽을 좀 먹는 것 같아요. 아안 된다. 자, 여러분 그쪽 안 돼서 치킨을 미끼로 쓰음에 피라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야야야야 어훌치게 하시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도 요거 해보고 안되면은 낚시로라도 피라냐를 꼭 잡아볼게요 매티니스 말고 잡았어요? 엘레나가 잡아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야그 전어같이 생겼다 어, 전어같이 생겼어요 밑에가 블룩한게 여기서는 쌀이니라고 합니다 야 엘레나가 고수네 우와 이건 달라요 어다른거예요새로운거예요 다른 잡는것도 나보다 잘 잡아 어, 뭐. <웃음> <웃음> 와, 이빨 있어, 얘. 이거 한번 보죠. 와, 여러분. 이빨, 이빨, 이빨. 이빨 보세요. 이빨이 지금 피라나처럼 여기 사는 애들이 이빨이 다 이렇게 나있나 봐요. 눈도 똑같이 다 커요. 어,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기가 있는데, 어, 신기합니다. 자, 엘레나 낚시. 여기 다. 자, 여기는 줄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봉, 점봉. 점봉, 점봉. 점봉, 점봉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웃음> 엘레나 또 잡았어요? 장주 여기서 캡틴 해야 된다, 진짜. 얘를 뒤쪽에 빠쳐놓고 좀더 볼게요. 자, 그리고 저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 해볼게요. 와, 엄청 달려드네. 저. <웃음> 우와, 우와, 뭐야? 엘레나 잘한다니까요 우와, 와, 엘레나 에이, 잘하네. 에이. 우와, 여러분, 얘 몰리는 거 보세요. 내 고기. 오, 우와! 야야 이거 후치기네. 아니야, 엘레나 입에 껴져 있어. 아, 진짜! <웃음> 아, 그리고 캡틴이. 저 닭고기. 저기 보트로 저쪽 반대편 가서 한번 해보죠. 거기 또 다를 수도 있대요. 아, 오케이, 좋아요. 레츠고 여러분, 중간 조각 보여드릴게요. 예, 다 매트니스 혹은 정갱이 자, 이제 피라냐 채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엘레나가 저 껴주는데. 어, 잘 끼네. 엘레나. 유 g g 피싱 걸 잡았어요? 피라냐인사이드. 인사. 피라냐 저다가에 잡았대요. 언니, 언니. 우와 피라냐 여러분 진짜 피라냐가 왔 안에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장 안에 피라냐가 지금 있었거든요 우와 여러분 이거는 나트리가 아니라 페루블랙이에요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이잖아요 이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우와 이빨 보이시죠 여러분 킵해둘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한 마리 더껴있어 우와 우와 여러분 내장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와 이거 정갱이 이거 진짜 전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얘네가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찢겨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 물어뜯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네 이빨 한번 보여주세요 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이럴 야, 줄 알고 야, 내가 야, 손톱 기를 거갈거예요오필 피라냐인데? 오오 피라냐 피라냐 자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담볼게요 전봉 전봉 자 전봉 전범, 천봉을 해줘야 얘네가 옵니다 전봉 전봉 천봉 와우 헌터 헌터팡 있어요 애들? 캡틴 헬미 원몰 피라냐 또 원하드 플레이아 원하드 플레이스 레츠 고자 여러분 다른 장소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거기서 안 잡히면은 잡은 것들 먹을게요 엘레나 겐유세이 라삭라삭 <웃음> 하하 <웃음> 예 하구 <굿. 웃음> 아싸 여기서 라삭라삭 플라이아카를 전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닭 넣어볼게요 샴벙 샴벙 구르님이 옆에서 떠주신대요 오 여기 한 마리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매티니스다 얘 너무 작다 방생할까요? 그래 그러니까. 가라 가라 <웃음> 자 엉덩이 쪽을 저기에다 한번 갖다 대볼게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확인 아이 매티니스다 야 매티니스 방생 자 여러분 낚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캡틴 I want to fishing. 땡큐 <웃음> 기피. 여러분, 닭은 이제 그만. 자, 여러분, 내장으로 지금 낚시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하는 줄알어 오! 오! 캡틴, 개나이 트라우. 자, 이거 여러분 랑자 아니에요. 지렁이에요, 이거. 오쉬. 나좀 물릴 뻔했어. 오! 다 매트니 있어요. 필요한 잡을게요 버려. 와와와. 오, 잘 안으로 들어갔을 때잡을려고한거 같아. 근데 손 괜찮으신 건가? 그니까 손은 안 물리네. 아 캡틴 내가 살려줄게요 캡틴 팬티, 팬티. <웃음> 캡틴 팬티 오해 와세요 지금 캡틴 진짜 이거 빠질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엘레나랑 이렇게 협동으로 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피라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매티니스 <웃음> 바이바이 와 진짜 바이바이. 열심히 바이바이. 해주십니다 감동 진짜 감동 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지금 근데 피라냐만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엄청 많은데 네. 캡틴 제팟자 아, 여기서 피라냐한 마리만 제발 와 위에서도 여러분 뜯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다 매티니스라서 다 풀어줄게요 아디오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 피라냐를 정말 다으로 잡았잖아요 심지어 거기 엉덩이 안에 박혀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당했긴 한데 네, 네. 뭐야 안녕 갑자기 지금 영상통화하고 그랬어요 개요티 안녕 <웃음> 게티, 안녕 어, <웃음> <웃음> 헬로 프랭 하우 디즈 이씨 프랭 코레아노?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띵거 자로케 굉장히,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음> 아마존에서 제가 한국말만 더 많이 하는것 같아요. 자로 이제 가져가서 춤배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삭 라사라사. 헤이 라사. 헤이. 원모 원모. 라사라사. 계속 <웃음> 원모. 라상라삭 라사라사. 어게 라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의미 있네. 저럼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서 캡틴 재밌어 왔는데. 아, 아저 다리 사이로 잡으려고. 오! 렛츠 고. Vamos. Vamos. 바모, 아! 아, 아 할수 있어. 한 마리. 할수 있어. 아하. 아하. <웃음> 자 이제 다시 출발하 보도록 할게요. 마모. 우와, 우와 여러분 방금 고기가 갑자기 복귀한 기를 쳐가지고 올라왔어요. 뭐예요, 뭐예요? 카쇼로 아, 카쇼로. 그, 우와 그, 여러분 갑자기 고기 한 마리가 통태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쳤어요. 그, 그, 그, 그, 그. 우와 우와 여러분 말도 안돼 이거 진짜로 너무 찾고 있던 어종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Oh, yeah, yeah, yeah. 우와 미쳤다 진짜로 카쇼로가 나왔다고? <웃음> <웃음> 벨론들 <웃음> <별 놈들.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낚시 콘텐츠를아마도 와서 하루도 빠지없셔야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물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찾던 녀석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물고기 때문에 육지에 가서 조용할 때 한번 자세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어? 잠시만 캡틴 아, 아, 진짜 지, 피나 진짜라니까 아 진짜 피나 여러분 진짜 주장이 아니라 진짜로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을 치고 갔다니까요 진짜로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못찍었지 캡틴 아비 오케 I'm <laughs> sorry. 재치 많죠. 그런데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You very good. Thank you, my friend. Yeah. 자, 그러면 지금 육지로 왔거든요. 이 카슈로에 대해 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카슈로라고 하는 녀석인데, 저랑 브루님이랑좀 오래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의 임팩트가 뭐냐면 바로 이빨이요. 이야. <웃음> 와, 와, 러분 아래 니 보세요. 미쳤죠. 이게 약간 만모스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다큰게 아니라 훨씬 더 커지거든요. 잡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이가 진짜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의 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만모스처럼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녀석을 왜 이렇게 찾았냐 제가 정확히 기억난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군자역에 있는 한강수족관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8만원이랑 거금을 주고 데려와서 한 1년 정도 키웠었던 녀석입니다 근데 야생에서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크기가 작았거든요 요만한 게 8만원이었어요 요거는 진짜 지금 시가 한40 이상 될것 같은데 요거 이거를 근데 낚시로 안 잡고 <웃음> 저 배로 잡다니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마존이 우리를 받아들인 거야 아마존이 저한테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아마존신 만세 와 미쳤죠 큰, 큰 갈치 같아요. 근데 비늘이 여러분 이게 그냥 상해요. 보이시죠? 어우 오, 진짜 그냥 갈치 같아요. 되게 비늘이 잘 벗겨지는 그런 어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녀석은 어떻게 먹어요, 리아네 막날이니까 저희 좀 매운 거 당기지 않아요? 매운 거 당기죠. 나가서도 매운 게 없으니까 아? 여기 아마존 분들에게 매운 맛을 알려드리죠. 아 저희가 고추장이 있잖아요. 고추장을 여기 바른 다음에 카슈오로 고추장 숯불구이. 이야.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랑자 여기 잡은 매티니스 플러스 피라냐 요거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보러가 있습니다. 조그만 애들 있죠? 얘네들을 여기에 닭이 있거든요. 닭한테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나방 나방. 저희가 오늘 잡은 녀석들입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죠, 여러분? 생닭 한 더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야이 녀석은 진짜 여러분 다시 봐도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머머, 더 보여줘 이빨. 나네 이빨이 너무 좋아. 야 벌려 리빨레기야. 우와 아하하 우와 그러분 얼마나 칼로온지 바로 바뀌었어요어여 살짝 피나온것 같은데 여기 약간 바뀐 거 보이시죠 오 쉣터퍼 자요 카쇼로는 칼집내가지고 고추장 쫙쫙쫙쫙 한 다음에 숯불에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닭으로 잡았기 때문에 닭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닭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까 미안하다 계속 얘기했지 이제 안 미안해 리발 라산라상 헤이 치킨 위커밍 자 여러분 이 닭한테 육식어종 매티니스를 접어 들어가겠습니다 어어어어 어, 어, 어, 먹을 것같아 자리를 피해 줄게요 어 그렇지 이렇게 눈치 본다 야 화끈하게 와저로 하나 던져줄까?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던져줄게요 응. 자 먹어 크게 반응 안보이네? 안, 안 좋아하나봐 밥도 안먹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보자 <웃음> <웃음> 와 진짜 관심 안보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저거는 여기 두고 이따가 없어져 있으면 그냥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이 녀석들을 먹어볼건데 요거 네 마리는 신라면에는 고추장에서 매운탕 얘는 손질해가지고 구워서 먹어볼게요 저기 숯불이 24시간 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그만 녀석을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도 종류별로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요거는 피라냐 그리고 요 녀석 좀 다르죠 에이, 이건 매티니스 사실 요 두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사르딘이라고 하는데 정갱이를 보통 사르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개도 미묘하게 지금 좀 다르잖아요 눈알 크기도 다르고 꼬리 색깔도 다르고 얘는 또 블랙팁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신기한데 일단 연설들 다 내장 까고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늘을 조두두두두두 자 비늘이 피라냐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쉽게 까집니다 자 얘는 또 비늘이 좀억세 보이거든요 우와 야 다르네 오 이거 봐 얘는 그냥 껍질처럼 벗겨지나 우와 약간 붕어 느낌 비늘. 약간 비늘도 붕어 느낌 근데 얘도 이를 보시면요 뜯어먹기 좋게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 종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배가리를 바로 잘라 줄게요. 라사. <웃음> 옆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사. 거두숨이었구나. 얘도 비늘이 세 보인다. 오 야, 얘는. 오야. 야, 이거 와 기분 개 좋은데? 얘는 비늘이 너무 재밌게 벗겨져요. 보세요. 한 번에 갑니다. 허허 어. <웃음>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예요 자, 얘도 이 정도 하고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자 얘는 진짜 전어 같지 않아? 맞아요 전어처럼 비늘도 굉장히 얇아요 아어 t s very e 자 얘도 나머지 싹다 벗겨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약간 날 같은 거 보여? 이렇게 하면 안 가져요 이렇게 하면 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걸려요 그리고 여기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어 수단인 것 같아요 밑에 배가 굉장히 특이하게 날카롭습니다 얘도 잘라줄게요 자라 잘게요있으면요네덩이는 내장 네 한번 싹 빼주고 올게요 자이손해로는 녀석들을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주러 하겠습니다 유광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사실 내가 샀어. 요가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마존이잖아요. 위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다 일단 물을 받아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싹다 아마존 물이 나와서 저희가 아마존 물로 계속 씻고 있거든요. 항상. 자, 근데 여기 유일한 식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물 어때요? 창조야. 씻을 때. 때구정물 나오던데요. <웃음> 워터야. 이렇게 달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물에다가 고기를 넣기 전에 라라라. 비상 스프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딱해 가지고 넣어 버려. 자, 그리고 라면 스프 먼저 넣는 게 국룰이죠.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끓는 점이 올라가 가지고 되이꼬들꼬들하게익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유 왜 바로, 바로 넣으면 비린내 나. 끓인 물에 넣어야 돼. 오 역시 요리 유튜버. 아니야 요리 아니야. 유튜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시 꺼내? 손잡이가 없는데? 여기 엄마 있잖아. 뜨거운 거 엄마들. <웃음> 엄마 이거 이따가 해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다 올릴게요. 물이야. 어 뚜껑 닫아 버려. 어휴 저 손으로 그냥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카쇼로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잡힌 카쇼로입니다 <웃음> 이건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근데 이빨 이렇게 크면 어떻게 사냥해요? 일반적으로 먹이용 열대어들이 있거든요 쪼그마한 소형종 열대어들인데 얘네가 사냥을 할때 굉장히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냥 탁 해서 앞니발로 찍어버리게요 찍어서 어떻게 먹어요? 찍어서 팡팡 팡팡 이렇게 먹어요 그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키운 거고 대신에 굉장히 사육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생먹이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이용 어항이 또따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자얘 비늘을 이제 벗겨볼 건데 와얘 비늘 벗길 때 약간 갈치 같아요 비늘이 엄청 작고 근데 얘 바닷물고기 특징인 기름 신드러미까지 있는데? 오오오오오 어, 어, 뭐지? 아마존강이 기수가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은색깔인데 여기 뒤에는 검은색입니다 이게 강 위에서 얘네가 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수리나 이렇게 얘네들 체가는 애들한테 보호색을 띠는 거라고 합니다 자 얘는 구워 먹기 때문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왜왜왜 제어요어끌어요끌어끌어 왜, 왜. 와, 이거 미쳤다. 자, 넣어줘. 피라냐. 숭어도 들어가고. 아, 오드도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 얘는 아주 팔팔 끓여주고 아, 이런 말투를 좋아하시구나. 들어가. <웃음> 하지마. <웃음> 이런거 좋아하시네 여러분 다시 손질할게요 얘는 근데 이 머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근데 브리님이이 이빨을 탐내하고 계셔가지고 자 이빨이 엄청 딱딱해가지고 이거 쉽게 안 부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뽑아볼까요? 오. 일단 머리를 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옆으로 깔끔하게 비늘 벗겼으면 머리 먼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선 지느러미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느러미가 달려있어서 지느러미 밑으로 해서 쳐줄게요 우와 미쳤는데? 와 여기 뼈미쳤어 뼈가 엄청 세다 와 미쳤어 <웃음> 잠깐만 엄마 왜 이렇게 웃어 말안 정하는데 재밌나 봐요 다 아, 기분 좋네. 오우.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씻어주고 안에 내장도 싹 빼주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배 먼저 한번 따볼게요 야 이거 되게 잘 된다 오피라냐 같은 경우는 엄청 질긴데 와 요거는 지금 롱고까지 그냥 개 깔끔하게 다 따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브린 머리 버릴까요? 안 돼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왔으면 칼집을 놔줄 겁니다 숯불에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다 기름 같아 회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아니? <웃음> <웃음> 자 일단 칼집을 쫙 내줄게요 와와 근데 뼈가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 먹을 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리가 아삭아삭하네요 진짜 아삭아삭하지? 들어보세요 우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주가 또 로추장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로추장을 또 발라봐야죠 쉣더팍 자이 사이사이에 잘 껴줘야 이게 속까지 맛있어지거든요 여기 안에도 굿굿여러 그래서 요거는 요 상태로 딱 들고 와서 와 엄마 고마워 엄마 <웃음> 자 여기에 올릴게요 우와와 우와 여러분 이제 이게 다 익어가면 라면 넣어볼게요 나삭나사자 여러분 그리고 요 카슈로 이빨이랑 대가리 있죠 또 어두육미라고 생선이 굉장히 머리가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추장 안하고 그냥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우와와 비주얼 롯덴나 맞지 자 여러분 요리 다 되면 다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뒤집은 거거든요 우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저기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기름이에요 수분이 아니라 우와 이거 떨어질 때마다 불이 올라옵니다 와아 고기에서 이럴 수가 있다니 이..왜 아 뒤집으라고 막 알겠어 어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게 노하우가 있다 안돼 엄마 오. 우와 우와 우와 자 여러분 이제 라면을 들어가라 자 여러분 피라냐 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어? 아 어? 아어 엄마 안돼 제발 부수지마 오케이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여러분 미쳤죠 와 이거 진짜 머리도 미칠 것 같고 이거 라면 보세요 미쳤죠 피라냐 꼬리 덜렁거린 거 보세요 어다 어, 익었어 다 익었어 엄마 조심해 제발 아, 다치죠와자 수고... 여러분 이서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가장 좀 기본적인 라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 과연 궁금한 게 피라냐의 그 향이 배겨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초르 소, 와. 솔직하게 그냥 라면이요피라냐요와불그 라면 <웃음> 솔직히 피라냐 향은 안 나거든요 그 생선 조금만 뜯어 먹을게요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 딱 뜯어가지고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베르음 그냥 흰살 생선 다들 예상하신 딱 그런 어. 맛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흰살 생선이요 자 이번에 하하 <웃음> 참 껍질 먼저 먹어봐야겠다 나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아하>. <웃음> 음. 자 일단 껍데기 먼저 맛있겠지? 잡아봐라 못 잡겠지? <웃음> 나쁜 녀석 <웃음> 초베 바삭바삭하네 진짜 맛있어 장자 이리와 먹어봐 근데 얘가 지금 장가시가 응. 굉장히 많아요 응. 꺾이네 가시가 씹혀 되는 가시 같은데 어, 장주 추배로 <웃음> 어? 미쳤지? <와>. 치킨 맛나 <웃음> 진짜로 나도 <웃음> 자 먹어주세요 추배로 <웃음> <웃음> 오 어, 진짜 맛있다 미쳤죠 진짜 그거 맛이에요 무슨 꿀 닭갈비 껍질 오 마네 음. 마네 자 여러분 이번에 카시오로살인데 이게 가시가 왜 이래 원래 여기 위에 가시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가시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칼집 낄때 안 들어갔구나 근데 이게 장어뼈 같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카시오로살 요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식용으로 판매 안되고 애완용으로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먹으려면요 애완동물샵에 가서 이 정도 크기면 40만원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볼게요 초배. 씨,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냐? <웃음> 우 와, 닭가슴살이야. 살이 완전 주점하고 진짜 맛있어요. 어, 돌아는데 이거 빨리 이거 먹어봐.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초베르, 초베르. 어때? 어때? 어때? 이거 민물고기 맞나? <웃음> 아, 삼치 같다. 삼치. 어 어, 어. 삼치 같아요. 그 정도로 결이 엄청 빡빡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와드마주 분들이. 아 드시는 이유가 있네 엄마! 엄마 추베르 하하하, 해준 줄 알았네 굿! 굿! 음, 어. 음, 엘레나 아 컴온! 릴리 굿! 음. 츄베르 네. <웃음> 엘레나 할수 있어요 츄베르 <웃음> <웃음> <웃음> 굿? 굿? 오케이 오, 야 장주야 빨리 와야침 닦고 와침 닦고 <웃음> 자 오늘 카메라 들어주고 고생한 장주 한번 먹어봐 음. 우와 츄룩 츄룩 이윤두레기 음. 어때? 아 뭐라 야지이 민물고기 맛이 <웃음> 아닌데 맞아 바다 고기 맛입니다 여러분 어. 진짜 와 미쳤어요 자그 마지막 어두육미입니다 어? 이가 어떻게 됐을까? 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이가 아직 딱딱해요 엄청 숯불에 엄청 조젓한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 살 있죠? 기름기 지리는데 자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씨 아나 빨리 줘 이거야 아 진짜 빨리 이거 내놔. 완전 그냥 겨울 빨리 내놔 야 진짜 빨리. 미쳤어 아니, 진짜. 빨리 야, 왜 전시를 안줘 빨리 줘아그리 기름기가 개 미쳤어요 입에 기름 이거 보여? <웃음> 우와 뭐야 이게 이게 뽀살인 거 같아 뽀살 그렇죠. <웃음> 브랜 이게 최고인 거예요 브랜 제일 맛있는 거 먹은 거예요 초배르 와 기름 떨어지 진짜 이거 완전 다르죠? 비교가 좀안 되네. 내가 봤을 때 연어 볼살이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기름기 엄청 많아서. 그냥 엄청 담백하다는 거. 이 정도만 말할게요. 아, 아 야, 장주 발골라고 했네. 우와, 야, 야, 장주야. 형님야 아, 형, 양보해야지. 한입만 마, 아, 먹어, 먹어, 먹어. 우와, 어때? 어. 미쳤어? 늦어봐야 돼요. 어, 어, 먹어볼게. 자, 장주가 먹여줄까요? 초베르. 빨아도 돼? 손가락? 아, 당근이 좀.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이거는 민물고기가 아니야 진짜 바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자 여러분 이렇 진짜 운 좋게 주작처럼 이거 뭐 아, 말도 안돼 피라냐 뭐 생닭으로 피라냐 나뭐 요런 거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카쇼로가 와가지고 캡티나필 눈을 치고 눈에서 피가 나고 딱그 물고기 잡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굉장히 아마존에서 잡고 싶었던 카쇼로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마존신이 저희한테 준거 같고 아 근데 닭들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이리발레끼들 저거 놔주지 그러면